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고은입니다 아 오늘 제가 데뷔한지 9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<웃음>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, 그동안 저라는 배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, 작품도 많이 봐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어, 제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해나갈 때 있어서도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쭉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